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루또 어, 1006회 월요일 방송 대분류 특이 패턴입니다. 어, 1006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대분류 어, 특이 패턴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 0 0 6회 대분류입니다. 대분류는 어, 뭐 이번 주에도 역시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1그룹은 1에서 5, 2그룹도 1에서 5, 3그룹은 0에서 4 이렇습니다. 어 3그룹이 이번 주에는 2, 4, 6, 7수네요. 그렇 수가.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수가 적다고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음, 여기도 영의 어, 필터 범위는 0에서 4지만 어, 한수추라는 걸로 보고 일단 찾아보셔야 돼요. 어 2월수와 이웃수로1그룹은 나누고요. 어 2그룹은 어 3중보, 2중보 기타 이렇습니다. 어, 3그룹은 어, 3중복, 2중복, 기타인데 2중복이 이번주에는 없습니다. 어, 3중복에 세수가 있고요. 어, 있고요. 기타에 3중복에 네수가 있고요. 기타에 세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3중복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기타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그룹에서 음, 2중복과 3중복을 합치면 어, 이번주에도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그룹, 삼중복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2중복 찾아보시고, 기타는 물론 필출입니다. 기타, 기타는 늘 대부분 필출이고요. 이중복, 3중복에서 있는지 우선 먼저 찾아보세요.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지난주에, 어, 흐름을 이어왔죠. 어, 여기, 세수 중에서, 29가 지난주에 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연속이 됐어요. 이번 주에 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출을 하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게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14, 29, 30일입니다. 또 여기 요걸 보시면 여기는 대상 수가 많죠. 여기 14, 29, 31. 요 왼쪽에 있는 14, 29, 31. 이거 아, 전멸하는지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아, 나머지 수도 또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대상 수가 2, 4, 6, 8, 8수화 되기 때문에 아, 이건 요번에 아, 추를 해서 추를 해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8수화 되기 때문에 아, 여기는 한수 이상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어, 물론 이것도 또 흐, 어, 전멸을 해서 어,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으나 대상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멸보다는 어, 출한, 출할 한출 가능성이 높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8수가 구연소온 어, 거는 대단히 많이 온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온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여기서 이제 출을 해서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오른쪽과 높습니다. 어, 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특이 패턴 1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멸을 어,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온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이번 주에 여기서 출할 수가 있는지, 어, 뭐 좋은 수가 있는지, 어, 그 각자 자료, 준비된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 대상수는 26, 32, 35, 37, 41입니다. 어, 여기도 다섯 수나 되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이 퐁당퐁당은 네 수일 때 안정적으로, 어, 가는데, 어, 다섯 수면은 한수더 많은 거지만은, 어,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이거는 추를 해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는데, 어, 이 별랑카페도 아직 자료가 충분히 아직 어, 그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늘 올릴 자료만 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료들 전부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번에 출를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월요일 방송은 마치고요. 어, 그 필출 삼수 클럽 어, 여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그라이님께서는 자료를 주초에 올려주시고요. 어, 저는 어, 목요일쯤 목요일쯤 주로 올리고 있는데요. 어, 그거 참고하셔서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